네 제가 일본에 와있는데 요번에 어, 일본에 온 이유는 어, 미팅을 하러 왔어요 어, 다음에 일본으로올 때는 저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을 해서 콘서트를 하러 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 건담도 꼭탈 거예요 드디어 저희가 케이코너를 합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아, 네. 우리가 언제 왔지? 데뷔 전에. 데뷔 전에 9월? 왔는데. 9월. 9월. 와 진짜 우리 시간 되게 빠르네. 천육백팔십몇? 4월이니까. 어, 이, 이 저희가 데뷔 전에. 7, 7개월. 9, 데뷔 전이야? 데뷔하고 케이코너로 아, 아, 왔습니다. 아, 와. 소리 엄청 크게 질러줬어요, 맞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 팬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 몰랐는데 <놀랬습니다> 너무 좋았어. 다리가 또고잘다 가다, 임마. 다리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놀람> 응원해주시고 막 소리 질러주셨는데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꿈이에요. 아니요 이제 깨어나세요. 진짜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데뷔한 시감이 나네요. 어 다음날 스케줄이 있어서 바로 이제 케이콘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야 돼요. 여러분 오니까 좋아요. 내일 케이콘 엄청 열심히 해서 무대를 완전 완전 무대를 완전 뒤집어 놓겠습니다. 뒤집어 놓는 데였습니다. 어.. 아, 무대를 아, 완전 진짜요. 즐기겠습니다. 예. 아. Yeah. <웃음> <웃음> 나이스! 아, 정말 재밌네요.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일본에 와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원래 외국에 오면 그러니 자기네 <웃음> 맞아요? 김이 <웃음> 나의 이 신흥단의 어머 다시 된 고라니요 한국 노래 중에 진짜 원래 외국 가면 은 되게 한국 음식 먹고 싶잖아요 핫? 그럴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왜 여기 음식이 너의 친구니까? 들어봐 들어봐요 국밥 돼지 국밥 너무나 맛있는 국밥 돼지 국밥 많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Do you know 어원은안 아, 해요 딤섬 뭐? 맛있었는데 <웃음> 딤섬? 그리고 저희 일본에 왔잖아요 꼭 먹고 네. 싶어 다코야끼 먹고, 시... 먹고 싶어요 싶은... 저는 그거 먹고 싶어요 참치 아카미 바로 썰어데 있어요 아카미 아카미 아카미가 뭐예요? Oh, 아 이번에 두 번째 오는데. 저번엔 뉴욕이 왔었는데 이번엔 태빈 모장이랑 여기로 와서 인사 좀 했어요. 안녕 우리 태비 여러분 보고 싶어요. 또 왔습니다. KCON Japan. k c o yeah. 여기 여기서부터 신발 벗고 어 안에 더 있네. 지금 더 덥다. 어나 여기 끝인 줄 알았거든요. 어, <웃음> 여기서 봐서. 그딱아응 기억네 음, 음, 아, 네, 맞죠 침대 두 개야 여기 아. 안에 방또 있어요 와 있습니다 오 전자레인지야 이거 그거 <웃음> <큰> 자 <웃음> 여러분 장난이었습니다 여기 어디 봐도 전자레인지예요 그렇죠 이런 곳에 전자레인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똑같이 와 대단해요 잠깐만 형이 뭐 누른 거죠? 아 제가 저 코튼 한번탕 쳤는데 저기서 이렇게 왜 이렇게 코튼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제힘 때문에 저 어, 깜짝 놀랐네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여기요? 어 <웃음> 됐어 제가 <웃음> <저> 이거 <웃음> 아하! 와 잠시만 여러분 뭐 이렇게 협수한 공간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커요 <웃음> 화장실에서 멋지게 음, 라이드 자켓 입고 아 좋습니다 이렇게 남자이렇게 머리 한번딱 쓸어 안겨주고 아 좋아요 아, 아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딱 이렇게 씻으면서 딱 밖에 보고 싶다 자네아 이긴 쉬운 기운다 좋아요 씻으면서 케빈이 이랑 대화할 때 아하 그러기 쉽진 않아요? <웃음> 좋습니다 아오.. <웃음> 보이시나요? <웃음> 귀여워.. <웃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와물땀어요 <웃음> <웃음> 네, 좋습니다. 아, 밝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커한번 쳐주세요, 네. <웃음> <웃음> 생각보다 <빨리 하는> <웃음> 잘 나왔어요. 아이스테루! 아이스테루. <웃음> 안녕! 일본 호텔 방 왔습니다. 어머! 아 어머! <웃음> 나, 나 엄청 좋아요, 방이. <웃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 마음도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화장지.. 화장지네. <웃음> 화장실이 어마어마시합니다. 와 대박이죠. 그리고 화장실에 비밀이죠. 있 이게 무슨 일이야? 열으세요. 아! 밖을 보여드릴게요. 밖에 아침엔또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하네요. 아침에 꼭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음. 바람도 엄청 많이 불어요. 못 봐봐요. 오늘 모든 분들이 다조심이 오셔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비가 많이 와서. 바람이. 야 날씨가 좋아. 굉장히 네. 상뜻한 네. 바람이 불어. 네. 밖에 나와서 네. 산책을 즐기고있습니 네. 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케이프는. 깜짝 놀랐네. 케이프 얼굴 확실해 있었어. 제가 제가 우리 옛날부터 쿠이 형한테 케이프 갖꼭 가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케이프는 가게 됐네요. 어제 뭐 먹었죠? 왜 이렇게 부었죠? 어제 라면 두개 와. 라면 두개 와. 뭐지? 삼각김밥 두개 와. 감사합니다. 잘 와우. 감사합니다. 춥진 않은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 이런 날씨 너무 싫어. 안녕하세요. 와우! 이거 보시나요? 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 w 니다 w o t h o boy. s o w g o boy. Wow! Good boy. Wow! Good boy. Wow! Good o y Good boy. Good b o 저희도 네, 네. 할수 있다는 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여 무대 커요? 아 진짜요? 서비스도 없어. 전에 어 이거 해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 보이 안녕하세요 도보이즈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 도보이즈입니다 오늘은 결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이즈가 활약을 할수 있도록 왔습니다. 마제 무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き 안녕. 안녕. 안녕. 안き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그래 1번 스케줄입니다. 네, 네. 자 빨리 나왔어요 어, 어.. 기분은.. 너무 아쉬워요. 더 팬분들 앞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서 있고 싶은데 못 했다는 게좀 더.. 짧, 너무 짧았어요. 나중에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단독 콘셉트를 하게 된다면 더 오래오래 동안 무리를 쓸수 있으니까 자꾸 열심히 해서 단독 콘셉트 그날까지 기대어 봐야겠습니다. 기대어! 마지막 무판 무대가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 막.. 재밌게 시작하는데 벌써 끝나기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여기서 단독 콘서트를에서 저희만의 이들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